네 로그의 성질이 있어요. 음, 얘는 뭐냐면, 다섯 가지가 있는데, 로그 A의 1은 0인 음.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로그 AXY는 로그 AX 플러스 로그 AY가 될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로그 AY-X는 어, 로그 AX- 로그 AY가 될 거고. 그 다음에 로그 AX- 되고, 로그 a a는 1이 될 거예요. 음. 얘는 지수 형태로 나타내 주면, 네. 어, a의 0 제곱은 1이 되거든요. 음. 이거는 뭐지? 여기에서 a에 음. 뭐가 들어가든지 음. 0 제곱은 1이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얘는 1이 되는, 아, 0이 되는 친구고요. 음.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어, 로그 음. a x를 내미라고두고 그렇지. 그것이 거죠 A N 되고, 다음 여기는 X Y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여기서 여기 다가 X Y를 넣어주면 A N 되겠죠. 그러면 얘는 A N A N은 그 국산 공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잖아요. 네, 근데 여기서 a가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n 플러스 n만 남게 돼요 음. 근데 n하고 n이 l o a x 고 n이 로그 g a y 니까 이렇게 성립을 나눠 볼수있고요 네. 여기도 똑같이 로그 a x 를 n이라고 두고 로그 a y 를 n이라고 두고 그러면 loga... 아, 이고 a... 아, x는 a예요 그러면, 그리고 곱셋 논술을 사용하면 a, 어, n-1이 되겠죠? 그런데 음. 여기서똑같지니까 n-1이 될거고 각각도 이렇주 해서 a-1이 될거에요 뭐 깔끔한 것지 네, 데요 이렇게 되는거잖아요? 지수로 보면 그러면 당연한 소리겠죠? 로그 a, a, a, a는 음. 1이라는게 음. 그리고 저 이제 네번째 친구를 해결해보자면 네. 제가 앞으로 그냥 A, X를, T로 나요.